하나님께서 사탄 구라떼를 어둠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도어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탄을 가두신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이 곧 빛입니다. 사탄을 가두신 어둠 속에 말씀을 받은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처럼 어둠으로부터 아담을 구분하사 에덴 동산에 들이십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어둠으로부터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진정한 목적은 눈에 보이는 빛을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피조기에서 죄를 소멸시키시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을 가두신 어둠 속에 빛을 품은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소를 빗대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진짜로 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 소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현하시기 위해 소를 빗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과 궁창 아래의 인물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음녀이 앉은 물은 백상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궁창 위의 물은 물두멍과 녷바다로 상징되었는데 그 실체는 유리바다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사탄을 가두신 번재단에서 빠져나와 유리바다를 지나면 보좌가 있는 성소입니다. 범죄자들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날은 7천년, 곧 7일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천년이 여섯 번 지나기 전까지는 땅에서 사탄이 활동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담을 창조하신 지 1656년째가 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아담을 창조하신 지 천년부터 2000년 사이의 둘째 날에 땅의 네피림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을 상징하는 홍수 이전의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홍수 2호의 땅이 나뉘어지듯 물과 물이 나뉘어집니다. 어둠의 물 가운데 땅을 드러낼 수 있는 궁창이 생긴 것입니다. 범죄로 가득한 물 가운데 땅을 드러낼 수 있는 노화가 생긴 것입니다.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에서는 네피림과 바벨탑 세력이 활개치지만 물이 사라진 궁창에서는 땅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궁창으로 나누시기 전에는 모든 물이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궁창으로 나누시기 전에는 모든 땅이 네프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창이 생긴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궁창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씨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드러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담을 창조하신 지 2108년째가 되는 해곧 아담을 창조하신 지 2000년에서 3000년 사이가 되는 셋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율법을 받고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단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이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로라. 또그 광명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지 3000년에서 4000년 사이가 되는 넷째 날의 거의 끝에 주 예수님께서 피조물 되어 하데스로 오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빛이 실체이십니다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땅을 비추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모두 참빛이신 주의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지 4천년에서 5천년 사이가 되는 다섯째 날, 곧 AD 1년부터 AD 1천년 사이가 되는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새와 물고기는 공중과 바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란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궁창과 물에서 사탄의 세력이 활기치는 것처럼, AD 1년부터 AD 10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는 로마와 로마 교황권이 일어납니다. 에고마스로 바벨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핍박하긴 했지만, 로마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황에 의해 잔혹당한 로마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AD 1000년부터 AD 2000년까지의 기간 곧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의 표가 쳐지고 하나님의 인이 새겨집니다 여섯째 날에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은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겨 부활 변화할 순교 적인들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한 부활 변화자들을 통해 사탄의 심판은 최후 확정됩니다. 개명의 심판의 기준으로 확정되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개명을 어긴 범죄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피조계의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의 종노릇 탄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안식, 곧 일곱째 날이 시작됩니다. AD 2000년부터 AD 3000년까지의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무적행히 가두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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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 변화를 통해 계명의 진실함까지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피조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부활 변화가 일어난 후인 일곱째 날에 피조계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데스 안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각각의 날들이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이루어지는 하루나 혹은 천년 단위를 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담의 역사에 따라 각 날들을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 아담을 통해 각 날들의 실제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상징으로 사용된 각 날들의 상징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